오늘은 MBC 꼭두의 계절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포스터 촬영 오늘 너무 예쁜 야외에서 꽃들도 보고 오늘 촬영물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 수목원이어서 엄청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오는 기분으로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길게 나올까? 이렇게 하면 이쁘게 나올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포즈를 하는데 이쁘게 나온 것같 같더라고요. <웃음> 정원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늘 완벽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멋진 캐릭터입니다. 정원이를 어, 통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굉장히 대담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좌절과 실망이 거듭해서 다가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근성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그런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통해서 좀 어떤 성숙해져 가는 그런 어떤 여자의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올겨울 어, 여러분의 안방을 따뜻하게 달궈줄 그런 달콤한 로맨스 꼭두의 계절이 찾아가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김다 선배우 강렬한 블루톤의 멋진 의상을 입고 파워 워킹으로 포스터 속에서 지금 간 나온 것 같은 포스터를 찍고 나온 것 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잠시 <어차피. 웃음> 저는... 네, 안녕하세요. 꽃두의 계절에서 혜정원역을 맡은 배우 김가종입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공들여 만날 꽃두의 계절 어, 많은 사랑 받게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다수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 도도한 사랑꾼, 연기 변신 아닙니까? 직업적으로 제가 의사. 맞아요, 맞아요. 의사이기도 하고. 네. 의사이기도 하고, 또 도도한 사랑꾼이라는 캐릭터를 뭐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인물이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좀 절제가 되어 있고 조금 차갑고 약간 완벽해 보이고 뭐이 역할을 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좀 작게 하고 조금 네 의사라는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펠로우 2년차도 뭐예요 선생님 하고 한부터 열까지 <웃음> 갈 때마다 제가 이런 역할인데. 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고 좀 자문을 피웠다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시죠 선생님 감사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우리 김다성 배우의 연기변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씨 네 저희 꼭두의 계절 한절의 정원 옥신각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폭도의 계절 1월 27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 드입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